안녕하세요. 토지전문 송산 터벅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한적한 곳에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주말농장에서 유기농 채소 키우며 자연을 흠뻑 즐기거나 향후 기농이나 귀촌을 생각하고 전원 주택 부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막까지 이미 갖추어져 있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송교리에 있고, 용도는 계획 관리이며, 지목은 답으로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축대까지 다 쌓아서 복도까지 완료한 토지이고, 전기나 수도, 정화조까지 완비된 매물이라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실 분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 토지의 면적은 259평이고 매매가는 평당 110만원인 총 2억 8400만원입니다. 이 토지는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적상의 모양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의 모양도 괜찮은 편이고 노란색의 국유지에 바로 접한 토지라서 도로 현황은 아주 좋습니다. 이 물건지에서 바닷가까지와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의 거리라서 해안가 산책 드라이브 하기 좋고 맛집과 카페들이 많아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 또한 이 물건지에서 제부도 유원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680m 정도의 거리이고 편의시설 갖추어진 서신 시내까지의 거리도 약 3.3km 정도의 거리라서 생활의 편의성도 좋습니다. 이렇듯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서 전원주택단지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주말 농장으로 실사용하시다가 투자 수익을 보시고 매도하시기에도 좋은 위치의 매물입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토복부동산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